지금 날짜는 4월 15일 시간은 새벽 1시 55분입니다 지금 제가 왜못 자고 있냐면요 갑자기 애들이 온대요 빗소리랑 연비가 갑자기 오겠답니다 일단 샤워는 했는데 무슨 얘기 할 거냐고 하니까 유성 꿈몽 쿠폰을 만나고 왔거든요 얼마 전에 청첩장을 받으려고 다녀왔는데 그때 얘기를 하자네요 왜? 왜 새벽 2시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새벽에 여기 오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시켜먹을 데도 없다 그러니까 괜찮대요 예, 집앞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 뭐 사서 오겠대요 왜? 왜 그렇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와가지고 유성 꼬문 커플을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새벽 2시에 왜 해야 되는 거야? 아아 아, 자고 싶어! 밤새 나를 괴롭히는 건어 왔다! 왔어! 우와... 왔다! 왔다! 지 <놀음> <놀음> 그거 몇개좀 챙겨와요 얻었을 거 뭐야? 아! <놀음> 보내준 아! 아 이거 아 이거 팬분이 쿠키 보내주신 거잘 먹겠습니다 지금 몇 시야 지금? 40분 40분? 아 굳이 오늘 했어야 되는 거야? 어. 저번 주 토요일이었죠? 뭐야요 꼬몽 유성 만난 얘기 하자메 아, 오늘 아, 아, 아. 아 그래 갑자기 저번 주 토요일이라고 어, 하면 오빠. 어떻게 알아요 아니 니네가 그거 하자고 지금 새벽 3시에 아 무슨 얘기 했어 우리 어제? 어, 어제 우리 그거 했잖아 그거 그거 뭐그 어,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웃음> <웃음> 아니 저번주 토요일이라 그러면 자동으로 나와야지 저번주 토요일 <웃음> 우리한 아니 그리고 뭐 올때뭐그야될거 그, 아니야 그만해 아 그냥 지금 다거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지금 틀렸어요 지금? 지금 그냥 짜증 들고 지금 틀린 거잖아 지금 어, 지금 2시 반에 지금 왔다고 2시 반에 왔다고 지금 거잖아 사 그때 제 8년 동안 꾸준히나 알았지만 처음봤었는데 아 진짜 처음 봤어? 응나 어, 처음 봤어 <웃음> 아니 근데 어떻게, 어떻게 알아봤 8년 동안 알았는데 어떻게 처음 볼 수가 있어? 그 누나가 안 만나줬어 낯가림이 심해 <웃음> 아니 너무 웃기다 낯가림은 심하지만 청첩장은 줘하겠으니 8년 만에 한번 만나볼까? <웃음> <웃음> 진짜. 아 근데 예의를 차린 거지 그지 어떻게 온라인으로 줍니까 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는데 이제 청첩장 때문에 처음으로 만난 거죠 근데 나는 얘기하잖아! 라면볶기랑치즈볶기 취향일 것 같아요, 제 취향 <목소리> 형, 혹시 술 마셨어? <웃음> 왜? 오늘따라 리액션이 아 나는 요거랑 라면볶기랑치즈볶기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나는 예, 라면볶기랑치즈볶기내 라면 <웃음> 네, 취향일 것 같아요! 잠에 취향도 음식 졸려서 <웃음> 아 그래? 잠에 <자네> 취향 이 <웃음> 새끼 집나 야, 그걸 왜 치지? 그걸 왜 여기다 털어, 이 미친아! 아니, 그리고 그거 왜 땄어? 아니, 따는거 아니야? 이거 면 불고 나중에 넣는. 아, 그걸 털지 마! 자꾸 바닥에! 야, 얘 라면 볶기안 먹어봤나 봐, 아니, 얘들아. 상련아! 아, 씨부레야! 니가 여기 털어놓고 이제 지금. 그냥 상련아! 아, 죽이고 싶네, 진짜로.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은데 그런 범죄인인걸 그냥 한번 살인을 저지르고 다녀오면 어떨까나 안되지 그러면 안되지 내 유튜브 그럼 안돼 연비가 아직 존재하는 이유 캐치미 캐치유 여러분 근데 제가 방송 중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때 내가 유몽 구성 유몽 구성 근데 들리구나 유몽 구성 유몽 구성 유성 꿈몽 부부를 보고 이제 다 모였을 때 연비를 보고 진짜 격빡칠 이유가 되지 않아요 방송할 때보다 훨씬 낫죠 방송할 때보다 뭔가 이 느낌이 훨씬 어머 어머 어머 이게 허리 긴가 봐 허리 긴가 봐오 어, 여기 뭐 긴. 편집할 때 방송할 때그 생방송할 때옷좀몇개 이렇게 붙여줘요 옆에다가 진짜 빡치니까 진짜 그목 늘어나고 옷다 구겨져가지고 막 진짜 벌레짝 같은 거 입고 방송하는 거 옆에 다 이렇게 붙여줘요 저거 벌레짝 아니요 자기 보스 아 진짜 진짜 너 진짜 열 받게 하지 마왜 진짜. 달라진거 달라 달라진 거 거의 없어 주행수복 입고 뭐 왔냐? 라면이 치트키긴 해이 시간대 근데 이 시간대에 우리가 아, 모여가지고 아. 유몽부부 만난거랑 응. 스즈매문단성 리뷰를 <웃음> <웃음> 새벽 3시 20분에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김 치울까? 안 먹는데? 맞아. 그런데 점점,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근데 이상 우리 먹으면 먹을수록 왜 점점 연비 배에서 호떡 굽는데? <웃음> 호떡이라니 <웃음> 꼬몽 유성 부부가 아무튼 맞죠 아웃백을 사줬는데 아맛있었습 음, 아, 아, 아웃백 그때 가격표 너네 못 봤지? 너 봤어. 못 봤어? 나 제대로 못 봤어. 와 가격표가 68만 원이야. 아 진짜? <웃음> 우리 진짜 많이 먹었어. 아 정말?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토마호크. 3개 시키고. 막 아니, 그랬잖아 근데 그러고 카페도 유몽부가 됐잖아 보드카페를 태빈님이 됐지 즐기고 거기서 이제 보드카페 정하는데 왜맨 처음에 하나를 우리가 찾았어 아 그지 어 근데 들어갔는데 아 메뉴가 영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먹으러 갔거든 보드카페를 연비한테 아, 찾아봐 <웃음> <웃음> 연비야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찾아가지고 맞아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맞아요. 거기서 맞고. 우리가 이제 달무티를 배웠어 거기서 아 맞아 응, 음, 너왜 이렇게 뭐 봤어. 개털 터지지 터니 개야 가만히 좀 있어 여기 있, 여기 올래 여기 에어컨 있으니까 아 그럴까 더운 거 어떻게 <웃음> 아니 그래 <가만히,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내가 이리로 가잖아 안쪽으로 가서로 바깥쪽으로 가 <웃음> 내가 이리로 가고 있잖아 내가 너무 많이 했잖아 내가 그래서 <웃음> <너> 이리로 가고 <웃음> 너무 많이 했잖아 이리로 내가 이렇게 가면 형이 안 이렇게 가야지 아, 여기 그 음. 여기 쿨피스 한 잔만 따라 봐라 <웃음> <웃음> <웃음> 쿨피스 한 잔만 따라 봐라 아니 <웃음> 따라하다가 웃지 <웃음> <서지> 말고 <웃음> <웃음> 웃기지마 웃기지마 아 진짜 짜증나네 <웃음> 아 빠지마 웃기지마 내가 엔드라이브 정리하다가 연비가지 얼굴 셀카를 내 폰으로 찍은게 사진 있는거야 아, 맞아. 그때가 더 생, 생기가 넘쳐나 <웃음> 아니 근데, 지금은... 근데 젊으니까 어리니까 <웃음> 아니 나는 근데 지금이나 헤어스타일이 응. 그때는 와 진짜.. 머리빼고 아 이게.. 그냥 머리가 그냥 검은색 그냥.. 케빈이 아, 형 하지 아니 하지 마, 그냥 물미역 달고 있어! 아 진짜.. 창락이 안해.. 아니 나는 지금이 나.. 너무 촌년이야 그냥..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건강, 더 건강해 보이잖아 더 건강해 보이잖아 사람이 <웃음> 연비가 보면 충격적인 거연비한테만 하나 더왜 하지마 제발 아니 내가 찍은거 찍는... 이거 네가 찍은 거야 아니, 네가 구도가 딱맞았아 염비야? 어 염비 망는 거연비야미비야고야 <웃음> 저거 왜안 찢었어? 아, 아내엔드라이 아, 아, 자동 홀로했어 <웃음> 야야야야 흔들지마 흔들지마 흔들 흔들지 흔들지 가만있어 가만 <웃음> 가만 <있어, 웃음> 가만 가만 가만있어 <웃음> 가만있 <웃음> <있어. 다> 가만있어 <웃음> 가만있어 가만있다 가만있어 목젖을 때리면 아하하 그래서 X불들아 <웃음> 언제 수줌해 <수준매> 얘기할 거니 냐 <웃음> <웃음> 아, 근데 수줌해 <수준매> 얘기하지 말자 <웃음> 수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지 아니, 말아 이게 아니 그냥... 사람들 이렇게 다 기대시켜 놓고 이제라도 수줌해 얘기를 안 한다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만나고 서로 뭐 연비 얼굴 얘기하고 암튼 뭐 만나서 뭐 아, 했고 뭐 이런거 얘기하다가 이런 거뭐 아웃백먹었고 어, 뭐 이런거 어, 얘기하다가 보드게임 카페 가고 지금부터 어, 어? 보드게임에서 하나 더 있잖아 유몽구고 싸운거 아아 맞아 꾸몽이가 우리가 4dx를 보고싶다고 하니까 어 자기도 4dx 보고싶다고 <웃음> 어 그렇게 딱 했는데 이미 한번본 영화인데다가 맞아. 유성이는 이제 다음날에 다시 어, 약속, 장소로 어, 약속 장소로 와야 돼, 와야 돼. 똑같이 신촌으로 어. 왔어야 돼서 또 어, 보면 거의 6시가 되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거를 보고 들어갔다가 다시 오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음. 별로 나딱 하니까 뽀몽이는 아니야 나 볼래 아니 그게 유성님이 <웃음> 아 그러면 보고 호텔을 잡자 어, 어, 보고 어, 여기 용인, 지금, 어. 용산 그쵸 호텔을 잡아서 와요. 편하게 자자 너는 이제 택시 타고 들어가라 어. 아 싫어 어, 싫어 집에 갈래 아 싫어 그래, 집에 가자 오빠, 집에 갈래 이러니까 그럼 택시 타고 가라 나는 호텔에 자겠다 그래서. 아 싫어 같이 싫어, 가 같이 가나 <웃음> 내일 어. 나와야 돼 너가 내일 택시 타 너도 어, 내 택시 타 <웃음> 나머지 6명이 내 눈치만 봐 <웃음> <웃음> 형 결혼했잖아. <웃음> 형이 어떻게 좀 해봐. 어, 어디 좀 해봐. 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기혼자로서 한번 얘기를 <웃음> 어, 기혼자로서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유성이한테 말잘 들어.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유성이도 유성인 게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져주면 한번 져주고 말거든. 음. 근데 한 틈만 나면은 보였다 <웃음> 빈틈에 질 <실을> 그러면 <웃음> 아 근데 호텔에서 자자 어, 계속 나와. 아, 싫어. 집에 가서 같이 자. 음. <웃음> 보드게임 카페에서 저는 달무티 처음 해봤거든요 그날? 아 맞아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네. 재밌다고 가져왔거든요 그럼. 나는 와서도 테탑시에서 한번 우리가 해야겠다 어어. 그랬는데 이제 꾸몽이 유성이도 달무티는 약간 계급 게임이에요 그래서 약간 상황극을 음. 좀 해야 돼 꾸몽이가 절대 안 져줘 맞아 아내내미쳤단 말이야 꾸몽 누나가 아니 어디서 쳐난 곳이 하면 뭐? <웃음> 계속 어, 커피 같은 걸 계속 마시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리갈굼으로 마셔, 마셔 마셔 마셔 하는데 꼬맹이는 뭐이지? <웃음> 근데 유성이도 뭐라 못하던라 맞아 <웃음> 재밌었어 새벽 2시에 이제 용산 아이맥스를 이지만 아, 용산 아이맥스 가가지고 이제 4DX를 딱 보려고 들어가는데 나는 사실 4DX라 그러면 3D 안경 끼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3D용으로 나온 영화는 아닌가봐요. 그런 거. 응, 2D용. 어. 그래가지고 4DX 2D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약간 꾸멍 눈치 보.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은 한번 봤는데 어. 그 3D랑 4DX 그거를 보려고 온줄 알았는데 의자가 진짜 놀이동산에 온 것처럼 커요. 맞아요. 응. 의자 자체가 덩치가 엄청 크고 그다음에 앞뒤 간격이 진짜 넓어. 4D? 나, 케빈, 비스토리였어요. 근데 이제 내가 케빈님한테 바꿔 달라고 했단 말이야, 자리를. 무서운 거 나오면 잡을 사람 놀라면은 아 얘를 이제... 맨날 잡으니까 내가. 네. 아, 이미 나는 이제 자켓 벗고 다 이제 볼 준비를 다 끝마친 상태였구어 그래, 그래가지고 시작했지. 전쟁이다. 안 바꿔준 거를 후하게 만들겠다. 근데 거기에 또딱 알맞게 온오프 버튼이 있었어요. 물물 아, 나오는 거? 어물 나오는 온오프 버튼이 있어서 오자마자 어 이거 있네 이러면서크림이딱 끄더라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제 조용히 불렀지 옆에서 2 d 랑 연비랑 <웃음> <웃음> 막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어 뭐지? 내가 그러면 딱 봤는데 온오프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웃음> 램프가 꺼져서 안 들어와. <웃음> 원래 케빈 님걸 눌러놓고 그걸래 어. 투디가 본 거야. 어. 그래서 투디도 내걸 누르고 어. 나도 투디랑 장난을 치고 있었어. 이미렇지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 그게 하다 꺼진 하다 거야. 꺼져버린 거야. 어, 어. 그래가지고 <웃음> 둘이서 막 웃으면서 좋됐다좋됐다막 이러고 있는데 <웃음> <둘이 이제> 좋됐다어 <웃음> 근데 갑자기 영화 보다가 <웃음> 아 여기 아빠가 튀어, 팍 튀어가지고 이게 안경에 물방울이 이게 나 아, 더럽겠다 이거 물 무조건 꺼야되나 막 그랬거든 어 이거 피부병 걸린다 아, 막 이러면서 <웃음> 이거 맞은 피부병 결롤 막 이러면서 다 꺼놨는데 <웃음> 갑자기 영화 시작하자마자 <웃음> 어아 아이, 아이 뭔가 슥 들어와 이게 파란불이 켜져있어 나 <웃음> 아, 이러고 영화 보는데 계속 막 옆에서 막막 틀려 막, <웃음> <웃음> 막 주제끼들인가? <웃음> 아 진짜 미친년인 줄 알았어. 아 영화 보끝 다음에 내가 그걸 잡았어. 그랬더니막 밑으로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거를 끌려고 <웃음> <웃음>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미친년. 비 소리 거. 아 <웃음> 갑자기 내가 <웃음> 이렇게 는데 눈이 딱 맞춰. <웃음> 눈이 딱 맞춰. 뭐 하는 눈치야? 눈이 딱 맞히고 다 죽어. 그때 나는 왜 계속 이렇게 들어갔냐면 어. 내 거는 2디가 원으로 해서 눌러놓고 막고 있었단 말이야 음. 내 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빗물이 쳐져 있는 음. 머리 머리가 여기 다 젖었어요. 근데 진짜 어. 스즈메를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물이 오지게 나와요. 맞아 진짜 진짜 물이, 물이 <웃음> 은근 아 은근이 아니라 존나 많이 나와. <웃음> 마지막에 물이 되게 크게 나오는 장면 있거든요. 그때 둘다 존나 이래. <웃음> 둘다 <웃음> 막. <웃음> <웃음> <웃음> 수준의 문단서 보면서 <웃음> 아우저 미친년 <웃음> 그냥 여러분들 <웃음>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텐데 아 어차피 스포 주의니까 <웃음> 어. 어차피 스포 주니까 얘기하면은 첫 화면에 딱 가다가 갑자기 잘생긴 남자 이거 총해요 갑자기 어 이러더니 그때부터 얘가 자기의 모든 생활을 내려놔 갑자기 <웃음> 어 아니. <웃음> 학교 가다가 학교를 안 가고 그 남자 따라가는 거야! 아니 가족 다내 편견치고 막다내 편견치고 무조건 그 남자만 따라서 어 남자만 따라 그래서 내가 보다가 아좀 미친다 나오는 사람 하나하나마다 다 사이코 같아 <웃음> 갑자기 먹여주고 재워주더니 갑자기 와서 설거지 시켜 아 설거지는 오케이 아. 설거지 뭐할수 있는데 ㅅㅂ <웃음> 입을 욕탕 청소시켜 <웃음> 욕탕도 존나고. 아이가 <웃음> 술집 데려가서 술집 <웃음> 일도 시키고 봐줘. 어, 어. 아까 그러니까 막 가서 처음에는 애좀 봐줄 수 있어요 좀. 애 보더니 애 보는 것까지는 그래 오케이애 그래, 보는. 어. 근데 문제는 뭐였지 알아? 미성년자. 미성년, 미성년. 미성년자인데 알고 있어. 어 미성년자인데 그 일을 다 시킨 다음에 남자 주인공이 어. 또 좋아해 얘를. <웃음> 자기는 <웃음> 이제 임용 볼 대학생. 서울 다섯인데. 어. 얘는 1 8 살의 고등학생인데 이제 갑자기 어. 이제. 좋아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좋아하게 아니야 남자애 살아야 되니까 대타 시킬려고대아내 인생 살라고 어 아니야 아니, 가문 닫고 다녀라 그것도 그렇고 어. 생각해 봐 내가 의자 가았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래야지어아아아아아아아지막에마지막아 어. 뭐, <웃음> <아니, 근데> <웃음> 그거 아아아니까아아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 아. 어, 얘가 나잘생아아고 하니까 해주아아아아아 야 얼빠니까. 그렇지 이제 어. 뭐 어, 어쨌든지간에 그 문이 열리면 지진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도 그래도 그문 닫고 나서 남자가 돌아왔다고 한들 문은 다시 열릴 거니까 남자애랑 같이 돌아댕기면서 문을 도 닫고 다니면 내가 이다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내 남자는 돌아왔으니까 그냥 닫고 다니고. 남자애는 포기 못해. 남자는 어떻게든 되돌려야 돼. 근데. 고, 고양이가 딱 바뀌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웃음> 바로 그냥 <웃음> 고양이가 맨날 막 놀아줘 놀아줘 이러다가 에이 안 놀아주네. 내가 다시 그냥 그 말뚝 대야겠다비석대야겠다어 어, 안녕 하고 딱아 옳타구나. 빡! <웃음> <웃음> 끝. 아, 진짜. 너무 매정하게 진짜, 어, 진짜. 고양이를 갖다 버려버리더라고 <웃음> 진짜로 아니 그 남자에는 어떻게 어떻게 그 백만 명죽만명 죽어, 100만 어. 명 죽어? 어, 몰라? 어, 몰라 몰라 몰라 난내 남친 구해야 돼 <웃음> 바로 그러면서 남자의 친구도 제정신 아닌 것 같고 이모도 제정신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다가. 와 진짜 미친년 미친놈들이야 딱 옆을 봤는데 옆에도 미친년이야 <웃음> 난 중반부터 저들의 상황은 그 중요하지 않았어 비 언제 물까? 물은 언제 튈까? <웃음> 이거만 4명이 가면은 2D 연비 비 쏠다 이렇게 하는 안 <웃음> 이제 형이 연비 전담 아, 진짜. 다음 우리 카트라이더 보러 갈 거야 <웃음> 다이소 들려가지고 수갑 하나만 살게 묶어놓고 <웃음> 아니면 다음번에 한산이 s 부 h 있었 s 한산 a n s a Hansa, Hansa, Hansa, h a n 내 a Hansa, Hansa, Hansa, Hansa, h a n s 노량진 이 s a Hansa, Hansa, Hansa, Hansa, h a 이 s a Hansa, h a n <웃음> 일본군이 컵밥 맛있게 먹었대 <웃음> 그래? <웃음> 아, 어, 우리랑 아, 지금 컵밥 맛있게. 거 아, 이순진 장군님이 인도해주셨구나 아, <웃음> <웃음> 4시 20분이 됐습니다 예. 뭐 영화, 보러 영화 보러 가겠 영화 보러 가려고요? 진짜 핸드폰을 찍어버리기 전에 <웃음> <웃음> <웃음> 확실히 레이싱이 있어야지 진짜 4DX의 맛이 살더라 저희 그래서 마리오는 꼭 보러. 아 어, 마리오. 마리오. 그럼 그래, 그거 용산에서 봐야 돼. 알았어. 난 알았어.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연비 방송할 때좀 예쁜 옷 이런 거안 입고 하면 좀 잔소리 좀 해줘. 그냥 진짜? 너네가 잘못한거야 아왜 그거를 아니 근데 예쁜거 입으면 더 뭐라 그런다니까? 아, 너네 X지 아, 말라 그래 너네가 네, 빨리 도네를 해서가지고 얼굴을 시켜야 여기 어. 좀 파였나. 옷이 그지같은걸 입어도 얼굴이 이쁘시니까 괜찮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그 여러분, 여러분들 X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좀 봐주세요 그래 빨리 돈을 채워봐 너네 진짜 이거 사진 내가 보여줄게 <웃음> 궁금하지 않았어. 야, 진짜 보면은 너네 와 아까 어안렌즈로 찍은 줄알어 <웃음> 밑에서 이러고 찍어가지고. 약간 진짜 아까 알아. 그 진경의 거인 한거그 작은 거인처럼. <웃음> <진짜>. 야 늘어나. <웃음> 아저씨야. <웃음> 이거에 맞춰서 움직여. 안 늘어나려면 이거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 안 늘어나려면. 아씨. 아, 가야겠다. 자. <웃음> 여러분, 들어가자! 들어가시다, 여러분. 여러분, 방송 종료할게요. 안녕. 예, 좀, 저기 좀 해줘요. 연비의 옷 단속 좀 해줘요.